방을 만들어주시고 수락 빠른데죠? 아니 빠른만? <웃음> 잘못 봤대 우자노 그러면 어. 어 됐다 준비가 올렵다뭐 <웃음> 다운로드 되고 있는데 왜맵 이름이 안 뜨냐? <웃음> 이 맵. 4대4. 인, 인공지능 하나도 추가하려는 건가? 이제 3대3 할 거다. 야, 나, 나, 나, 나, 당근 색깔로 할래. 와. 어. 왜? 당근. 뭐야 나 인공지능한테 하늘색 뺏겼잖아 시벌 바꿔줘라 <웃음> <웃음> <웃음> 아니면 저거 당근색으로 해라지 음재 밑에 당근색 있지 않나 <웃음> <웃음> 쟤가 위에 거 초록색으로 바꿔줘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대원이랑 은비랑 바꿔 그렇지 <웃음> 그렇지 야 이제 시작한다 당근이다 대원인 당근이다 응? <웃음> 어? 거운이 토스네? 뭐 토스하면 될지. <웃음> 내가 뭐딴거 하겠나? 응. 음. 니는? 총 아니 니는? 나저난 나무지 나 할줄 모른다. 이거 말고. 내가 테란을.. <웃음> 나 테란해도 어차피 못한 거야. 어차피. 응? 응응. 음, 음. 그냥 두 개로 하자. 하다가 안 되겠으면 베개 들고 니네 집 찾아갈 수도 있다. <웃음> 민규 집 찾아가라. 내집 만나도 된다. 방이 있으면 <웃음> 우리 집에 페레로 롯쉐 있다. <웃음> 뭐라고? <웃음> 왜? <웃음> 걸렸다. <웃음> 응신드레가우가 음. 함께하지 아 진짜 시작일건 너무 많아 야, 아무리 봐도 막 어떻게 하는거야? 뭐이뭐 응. 많지도 않구만 12명 제거. 아 맞다 이거 4인맵이었지 어쩐지 한 칸이 비어있더라 수정답 소환 수정 답이 부족합니다. 설명이 어디 있어? 일단 뭐 초중만은 우리가 확실할 테니까 너는 일단 익혀가라 게임. 아 맞다. 그래 옛날.. 약간 기억은 난다. 민규 너는내 직업 중에 또다른 하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광전사 성애자라고 들어봤나 어디하고는 지금 몇 시고? 하고 있겠다 시험 기간이 늦게 끝나지?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웃음> 엄마, 그, 엄마 번호 없나? 그 원장쌤하고. 야, 관문 여러 개 뽑는 게 낫겠지? 관문, 원래 생선시설은 여러 개가 있어야 한다? 맞지, 맞지. 처음엔 한두 개만. 두 개만 하자. 일단 나 광전사를 도배 깔아놔야겠다. 안돼 그럼 나하고 컨셉이 겹친다 나중에 드라곤으로 바꿀게 그 가운데 부분에서 물나 나오... 뭐지? 물인가? 여기 드라곤 없다 없나? 어 수트엔 없다 맞다 맞다 없었지? 어 증발 나겠다 왜? 나그 좋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거 공 나오는 거 <웃음> 하뭉차사 <웃음> 가서 못 오는 분 보냅니다 <웃음> 아 하뭉차사 갔다가 못 오는 분 그렇군. 4살돈 모아서 이제 멀티를 해야겠죠. 니네 목숨을 아유해. 뭐야, 이구가 어디야, 근데? 난돈 후달릴 것 같으니까 일꾼이나 뽑을래. 아, 이가요맞대고 혹시 미네랄 달지? 응, 응, 미네랄하고 가스하고 둘다 설면 점점 사라진다. 민성저그 <웃음> 아, 미... <웃음> <웃음> 그럼 대원이는 뭔데? <웃음> 왜? 진짜로 하흥 <함흥> 차다 대버렸나? <웃음> <웃음> 아씨 대원 저그 <웃음> 대혼. 대혼, 대혼. 근데 주황색은 태균이건데 대혼, 대혼, 삽을 들고서, 대혼. 대헌, 대현이가 대헌. 왜삽 들어야 되는데? <웃음> 어, 군대 가야지. 대혼. 아. 아. 엄마한테 컴퓨터 켜도 된다는 허락받았나? 어? 켜도 되냐고 허락받았냐고 <목소리> 뭐야 저거? 이거 내 발로 걸어다니는 거 이름이 뭐더라? 추적자 <웃음> 중간 뭐얘기하는가 했다 거미 거미 가되었어요 지금? 예 네. 지금 해도 한대? 아 지금 말고 지금 말고 다음에 해도 된대. 비닐을또 어디 있더라 아저 뒤로 어떻게 가지 네 5분에 적어주세요 어. 진짜 아, 싫어 싫어 드세요 가행히 집에 오는 시간이 몇 시지? 몰라. 모면안 가르쳐줘. 응, 응. 학원에 학교는 오주시야. 응, 가주시가 있으니까, 가주시는 어? 월급. 그리고, 그, 오주시는 월급 안 해. 그 다음, 그쵸. 그리고 학원은 1시, 1시하고 맞춰. 가히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면 몇 시냐고 오빠는 그걸 묻고 있는데 왜딴걸얘기하는데 모르면 안가르됐다굿굿굿굿 나1900 미네랄을 어떻게 쓸까요 1900 아무것도 안 뽑고 있었구나 아 뽑고 있었는데 까먹어 아저 기지 하나 더 짓고 있었다고 생각해보니까 뽑고 있었데 아 학원 숙제가 언젠데 집에 오고 나서 가인 그럼 데려가라 지금 그 비, 비밀번호 알려주면 지못대로킬 거야 이거 아침에 어차피 내가 안깨 있을 거다 맞춰서 아 어, 오랜만에 본다 우주관문, 신구관문. <웃음> 내가 먼저 집에 오자 가영이는. 어? 야 방금 상대팀 오버로드가 슬쩍 하고 갔다 야 이건 어따 놔두냐? 요렇게 놔두놓으면 되나 그냥? 뭐를? 지 알아서 공격하지? 뭐? 유닛 유닛? 어 알아서 공격은 하지 아 그럼 상관없다 <웃음> 나눠자 근데 니가 직접 움직여야지 다른 지점 움직이지 그렇지 이곳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불사조 어째 쓰더라? 불사조는 그냥 뽑으면 돌아다닙니다. 0대 음. 0이래. 아, 아, 나는 똥파이나소환하려똥파이나 만들려 한다. <웃음> 강아지 똥 만들러 간다. <웃음> 변명은 이건 할케 <웃음> 어, 뭐야, 이거. 야, 나 갑자기 그거 됐어. 될걸요. 글쎄. 원래 그러하다네. 아. 비정상이 아니었구나. 아. 이제 이거 몰고 어디 가면 되냐? 오, 미탈이다. 밥만 물고 그러니까. 가자. 어? 아, 포총 미친 새끼. 나 전력난 일어났다. <웃음> 전력난은 뭔데 또? 내가, 응? 뭐야? 야, 니네 일꾼이 왜 여기 와있냐? 어? 니네 일꾼이 내꺼에 와있는데? 진짜. 그 위에, <웃음> 위에 내가 지어난 게 밑으로 내려온 것 같다. 애, 얘들 내건가 그렇네. 왜 여기 있지? 니가 갖다 놨으니까 있겠지. <웃음> 나는 갖다 놓은 기억이 <웃음> 없습니다. 원래 <웃음> 그렇다. 도대체 왜일까? 몇 놈은 이거 개고. 몇놈제랄 미네랄을 얼마나 썼는지. 3600이나 있어. 봉황 핵가도. 아이의 빛을 내뿜어라. 저기에 우리 석영을 보여주자 다 찼음? <웃음> 나는 인구가 지금 다 차기 위해서 저, 추가로 또 거기 짓고 있다 저 빨간 거 빨간. 민규제 어 빨간 거다 짓고 있아 잠깐만 땡전순이야 <웃음> 잘탈 털어 버려라 그냥. 아 미친. <웃음> 갑자기 나렉 걸린다. 아, 미친놔나. 오. 불술좀 <웃음> 나왔다. <미친놔나 맞다. 웃음> 아, 미에좀 나왔다. 미친. 누구 지시야? 파란색이다. 대헌이 지시가 파라키도나 야, 불사료 좀 뽑아 둬라. 불사줘. 오케이. 해방선. <웃음> 네, 아, 형님 행사하시다든지 야, 여기 대헌이 자꾸 도와다인데내 네 기지에. 또 자라. 공, 공중윤이 뽑는 걸좀 만들어야겠어. 잠깐뭘 하고 있는 거야, 나 지금. 자네 지금 뭐야. 뭘 하고 있는가? 어? 광자포? 오랜만에 본다 배 콜라 흐흐흐 야, 날아다닌다. 뭐, 불사주는 어째 쓰는 건데, 근데. 가만히 놔두면 되나, 그냥. 불사주는 그냥 돌아가닌데뭐 <웃음> 하면 되냐. 응? 어? 난템플옴 없는데? 아. <웃음> 아, 도대체 그들은 도대체 이 3400원은 어디였을까? <웃음> 돈이 하도 남아도 나가가 없다 3, 3640원 가스나 케아난 킹킹킹킹킹이 존나 뽑아야겠다 뭐야? 아, 이거 가스나 캐흠 흠. k 야 감염춘 뭐냐 저거? 감염춘 뭐야? 아, 저, 저, 저, 저, 저, 저, 밀성이부터 없애러 가자. <웃음> 아, 탈기한테 죽었다. 아, 어... 1킬은 더 올릴 수 있었네. 들어가서 공격해도 되나? 반만 끌고. 아, 너무 많이. 다 끌고 가봐라. <웃음> 저충환이한 <한번> 보내보자. <웃음> 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킹야킹킹킹 <웃음> <웃음> 내 킹킹킹킹이 터진다 안 돼! 가만 때려! 안 돼! <웃음> 내 킹킹킹을 때리려 한다 감히 너디날유바바르 리쿠단 아나이 가스 뭐야 손이 너무 멈춰 시스템, 최대 동력. 시바, 최대 동력이라면서 전력 키면 존나 느려져. 빼 아, 이소 까였어 <웃음> 미쳤다 진짜로 이에 까였어 데데데미지 진짜 중량에에에데미지에에다 캐리어 <웃음> 만들었다 제니너페터 근데 이거 이거 들고 뭐 할지 모르겠다 시스템 최대출 <웃음> 야, 잠깐만 나 캐리어 어째는지 기억이 안나 아 여기 있네 병력 다 뺐다 야, 근데 왜 병, 기상병까지 같이 한 거야? 오케이, 와만원 넘었다. 나는 어, 야, 내가 뭘 뽑고 있는지 모아라. 뭐뭘 뽑고 있는데 <웃음> 모선킹선그 자체 <웃음> 아 킹선 아 결국 뽑고 말았다 킹선을 여러분 쿨라 순애 공연 야 다음부터 초록색 넣지 마라 헷갈린다 누구하고 헷갈리는 데 <웃음> 나랑 자기꺼 초록색으로 보이잖아 아 그렇네 <웃음> 다음부터 어어 어. 야 그리고 내캐리도 도난 당한 거 같다 누가 훔쳐갔니? 모르겠다 나도 내 캐리 없어졌다 훔쳐가 아 여기 있네 내가 여기다 뒀구나 이거 없어졌으면 피눈물 흘릴 뻔 했다 뭐 그거 하나 가지고 피눈물이 당연히 흘리지 아니 내 얘기거든 <웃음> 오, 이 광물지대 광물을 모두 채취했습니다. 야킹킹킹킹킹 떠버렸다 킹손 떴다 그리고. 내 마리로 뭘할수 있을까? 아 병만으로 갯깡돌하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웃음> 보병깡돌인데못 막아 아 뭐야 저게 긴날라두트 아이엠아 모노하시 일자 근데 나 저기 놔두고 왔는데 몇개 몰라 그냥 배원이네집 박살 내 이루어지리라 와 진짜 공업포겠기 정렬 쓰면은 무슨 속바 하나 진짜 좋습니다. 아유마, 칠날라트. 와저 민규 거 민규야, 민규네. 와채 업그레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웃음> 저빠마를 쳤다 와야 킹선 킹선 터질란 한다 <웃음> 아, 너무 약해 아 약해 시원. 킹선 약해 <웃음> 대원이네 집 아직도 박살 안 났나? 응개 음, 심하게 도 아직 남았다. 개 심하네. 아우 귀 아파. 라 뭐야 전순 그 새끼 어들었나? 그냥 박스. 박사... 난 그냥 팝콘이나 튀기고 올게. 열심히 없애. <웃음> 지게로봇. 야가 한국 하고싶다는데 수락안해도 이제 어 마음 찢어지게 하트. 아프게 해줄게 컴퓨터도 <웃음> 모선 와소리 <술이> 속도 봐라 소리 <웃음> 속도 봐라 <많아>. 이... <웃음>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나? 나본 가 아니, 대언이가 항복하고 싶다는데. 허락하지 않는다. <웃음> 대언이 박살났다. 또 있네. 자, 킹킹킹킹. 킹킹킹킹. 가자! 정렬! 야, 연결체가. <웃음> 박살났는데. <웃음> 와, 사라진 속방은 진짜. 이저큰거 있다, 이가 크고 아름다운 거 저거 하나 뽑고 싶었다 무슨? 응 음. 크고 아름다운 피제스 피너 가이생인거 있다 이거 <웃음> 아니 진짜 피제스 피너 아이가 이거 피제스.. 자기 생겨먹긴 했다 피제스 <웃음> 어... <웃음> <웃음> 피너 그 자체 제거왜 거기 가만히 서 있니? 얘들아 민성이집 가야지 야, 나 민성이집 하나만 부수게 해도 <웃음> 안돼 나도 그거 부수고 싶단 말이야 <웃음> 오케이 <웃음> 고마워 어? 야 해방선 저거 공중지상 건물로 때리냐 응 음. 때리더라 아 그건가? 오케이 오케이 <웃음> 민성이지 박살난다 <박알란드. 웃음> 오케이 민민문광정열 킹킹킹킹 문광정열 <웃음> 나도 그거 좀 부수자 나사를없다 남은 건 없다 <웃음> 난 찌꺼기라도 먹고 싶은데 아 끝났다 끝났다 아, 당신 안 피곤하시오